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밍크가 경상북도 79군에서 왔어요. 택배로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 거기 왔을 때는 굉장히 습기가 많이 차 가지고 딱딱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그 가정집에서도 선과 가정용 미싱으로 가정용 미싱도 필요 없어요. 밍크는 선으로손 빠르질러도 해도 됩니다. 거칠 그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분이 손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 옛날 민키가 있는데 조끼식으로 입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사이즈가 키가 157이고요. 몸무게 51이고 허리가 26인데 기장은 그대로 가고 싶대요. 그냥 긴걸 좋아해서 그래서 자기가 157인데 몸무게 50이지만 바스트가 좀 커펜이 돼요. 허리는 가늘 편이고, 엉덩이도 크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상돈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 최대한 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무리 여기서 여기까지면 보통 국기도 여기까지 타임이 없는데 이렇 타임이 너무 여기에서 허전해요. 진동을 한 1인치 정도 올릴 거예요. 올리고 이 왓기 쪽에 는온 가죽 쪽에 뜯지 않고 소매만 잘라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소매만. 어깨는 약간 좀 넣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재단할 수있게잘라내죠 나머지로는 목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허리는 에 스트리밍을 좀 넣어달래요. 그래서, 조였다, 맞다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품은 줄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게 기거든요, 이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애기가 조정을 할수 있어요 혈사가 두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 넣으면 근데 이게 들어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한 20년이 넘다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 더 넣어서 힘이 가게끔 추울 때는 이렇게 딱 잡고 약간 더우면 이렇게 열고 할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대로는 그대로 갈 거예요 아픔 쳐내고 어깨 쳐내고 상동은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진동만 올려주예요 반수야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 옷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장롱 속을 많이 차지하고 지금도 있어요 장롱 속에 어머니, 어머니, 심장 어머니들이 그냥 넣어 놔 가지고 이게 통풍이 좀잘 돼야 되는데 통풍이안 넣는 데다가 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괴차가 뻣뻣합니다 요정도는 고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쭉쭉 나간다든가 이렇게 끊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바늘이 지나간다든가 손바늘이 지나가면 축축 쭉나가버니다 그리고 고쳐 나와도 이다보면막렇게해져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정도만 되면은 어느정도 4 0급 정도 되는데 이정도 거치면은 집에서 편안한 일이 있습 소매가 이렇게 나가라는 경 밤나가는 중이라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코스칼까지 가잖아요 뭐 굉장히 불편해요 입기도 촌스럽고 그러면 은간단하뭐 뭐 집에서 있다가 마트를 간다든가 뭐 정육점을 갈다 그랬죠. 잠깐 나갔다 올 때는 얼른 딱 걸치고 가서 무릎 하나 사고 배추도 하나 사고 이렇게 생선도 한 마리 사고 할수 있는 옷이 간단히적기에는 아주 입기에 좋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입주어 음. 딱 체크 운제하면 돼요 소매까지 달려있으면 손에 달리고운전을하면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그리가막 튀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디자 아주 손이 많이 안가고 일반인들이 손으로도 집에서 할수 있게끔 제가 그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손 가서 찍는다는 것이 보통 일도 아니지만은 편집 이런 것은 이제 혼자서 할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혼자 찍는다는 것이, 이쪽에 시사판에 왔다가, 또 미신판에 갔다가, 자리가 자꾸 옮기다면 카메라가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캡코더를 두 개를, 방송 두 개를 사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한다는 일 보통 일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저 정도 할 때는, 이야, 정말, 1인 3액으로 이거 하나 해가지고 찍어서 만들고 편집해서 올린데까지는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턱에 평균 10시간 이상을 잡고도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1 0시간에면 100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 잖아요 편집해서 올라가서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기까지는 제가 시간을 1 0 0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여러분 일단 링크 같은 경우는 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기간적으로 한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쭉 자세하게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다가 아, 저 사람 고생했네, 수고했네 하면 좋아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근데 훨씬 빠른 것 같은데 적은 데서 하면은 이기도 훨씬 좋습니다. 목도리 한는거 같이 약간 얇았는데 이건 움직이 못하게 안에서 씻어줘야 되겠죠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야 떴거든요. 떴어요. 이제, 시을 마무리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당기기지도 모르니까요. 땡기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엘이 있죠. 이 엘이. 이 부분을 떼야 돼요. 이 안에다 떼놓으면은 여기만 보고 테두리 떠가지고 예를 들어 떠잖아요. 나중에 물어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이이선 들어가면 쭉한 5mm만 떠가지고 쭉, 그쭉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도되고 이렇게. 몸리다오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게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한숨으 나가서, 가면이, 가면이 찢 많이 왔다 갔다 한는데 지금 5번이나났다던요3 0에 앞으로 땡겨야 되거지도 않고, 바퀴도 좋고. 봉죽이 가가지고만 방유기도 봉죽 위에서 부르는 것보다더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힘이 있어요. 이건 봉죽을 막아놓면 어릴 때나서 이렇게 갔다 오면 이게 다 늘렁늘렁이 부재적입니다. 이게 생 것들은 미싱으로 하는 것이 나아 아니면 집에 사는 사람은 다정적 미싱으로 해도 되고 미싱이 없으면 손으로 듬성듬성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손으로 하는 할정도되면다면재실 아주 좋은 사람이잖아요 앞머도 가까우면 늘어나잖아요 응. 늘어나지 말라고 나중에 시접을 되고박아넣니까 이런 거라 여기는 강하고 여기는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한 데는 스팀이 약간 주어도 괜찮은데 여기는 약한 데 가면 은막 열고 되어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조금 실력이 덜 하더라도 되시기는 되시기니에요 대신 안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대로 넘어가라고